이렇게 하면 쭉 내려가는 거 내가 알고 있어. 실력이 있다는 것도 알고. 어, 고마워, 고마워. 아니, 좀 했어요. 공부를 했어요. 아, 근데 좋네. 위장의 긴장이 느슨해지면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좀 약간 이렇게 좀 풀어지는 느낌, 긴장이 그런 느낌이 있네요. 좀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편안해지는 느낌. 아까 놀 때도 있었는데, 잘난 체할까봐서 말 안했어. <웃음> 고맙소. 썼 o so. y 양을 know, you won't. That's okay. How go, pamul, 이 e l l you, n 하고 밤을 o 려니 형님한테 맞는 것은 여반장이오 형님한테 맞는 것은 여반장이오 형수한테 뺨을 맞아누니 형수한테 뺨을 맞아누니 참 저, 잘들 따라서요 하나님 리 네. 헤비 비잉 비까비지 마야 돼하하하하하하하하하이기기기하하하고까지하하하하 이기기 하이이하하이기하하이 이기기 돌고, 야, 이기기 돌고 땅이 땅이 거기서 한을 충분히 내줘야 돼요. 땅이 땅이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긴장해야 돼. 도지 아주 잘 만들어졌어요. 그걸 기억하셔서 만들어 오셔야 돼. 여보시오. 형수 씨. 살을 바 고서에다 쌈나물 부려시다 여보시오. 뺨치만 다시 해 드릴게. 뺨치 두그고그고고은 뺨치 두고고고고 아아 고그급 저건지고급저건지 어디서 보았소에 어디서 보았소? 다르디디 치지 말고. 염나국을 들어왔서 염나국을 그렇게 가뿐하게 가면 안 되고, 염나국을 응. 거기서 다막 조단조단한 슬픔을 쥐었자. 염나국을. 응. 아니야, 그렇게 아니야. 염나국을. 부가서시다국을 들어 가소 부모님을 배우는 날은 아, 려른 아, 헤른, 세 헤른, 아, 헤른, 아, 헤른, 안지른 아, 헤어 아, 헤른, 아, 헤른, 아, 헤 연주 연주 연주 어주놈을해주한 단계로 아, 시작! 아, 어주 어, 아가씨인데. 매운 거먹 b 거 b o 고 o b 사람처럼 o b o 매운 b o b 거 b 아 b 절대로 이면 소리는 잘안 지금 잘 표출이 안 되는 분들이야. 선율만 따라가지 이면 소리를 해야 되는데 분다고 그러후후푸우우우우우후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 후후 먹기를 두툼하게 두툼하게 가는 거예요. 깎어서 간살스럽게하안 돼요.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No, no, no, no, no, o n o n